안녕하세요. 이0 5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유를 끄집어와서 방법까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아 정말 보람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많이 자랑해 주시고요. 아,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아, 오늘 제목 보니까 좀 재자랑 같네요. 옥선생의 레슨이 매우 독창적인 이유. 제가 이 레슨을 한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부터 시작한 지가 한 11년이 됐습니다. 물론 뭐한 20여 년 됐지만 실제로 제가 예전에 J-골프를 하는데 그리고 뭐 JTBC 골프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몰입을 하고 있죠. 어, 그때 무슨 뭐 스태그앤 틸트라는 스윙을 처음에 가져왔고 그다음에 태풍 스윙, 절대 스윙 뭐 그도 옥스윙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옥 스윙 이런 이제 스윙에 대한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 이름 붙이는 거 네이밍에 있어서는 뭐 이병욱이 아무튼 최고야. 그런 건 마케팅은 참 잘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 제 레슨이 다른 프로분들이 하는 레슨과 좀 차별화되는 이유.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의 레슨을 보질 않아요. 일단 저는 미국 PJ 클래스예요. 미국 PJ 협회에서 공인된 프로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PJ 매뉴얼이라는 그 교습서 자체가 아, 매우 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원칙적으로. 테이크백부터 코킹, 탑, 뭐, 뭐 체중 이동, 그러니까 이건 다이나믹 밸런스, 다뭐 네, 트랜지션 동작부터 해서 뭐다 가르쳐 봤어요. 꽤 오랜 동안 가르쳐 봤고 그 중에 어, 저한테 그렇게 레슨 받은 분들로서 뭐 잘친 분도 있고 힘들게 해서 못친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뭐 20대 30대였기 때문에. 어, 눈높이를 맞춰서 레슨을 한다기보다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레슨을 하면 누구든 다 따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40줄에 접어들고 이제 많은 그 케이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레슨에 대한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몸의 능력, 신체적인 능력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 신체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유연성은 떨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공을 치는 거에 대해서 공포스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수집되면서 저에 대한 레슨도 제가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못 칩니다가 아니라 오 저렇게 해도 칠수 있게 만들어드려야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선수들이 하는 스윙에 대해서 왜 선수들이 하는 스윙 우리가 그걸 따라 해야 돼왜그친 그리고 스윙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공, 골프 잘 치고, 그 다음에 뭐 프로 출신들이라는 분들 스윙을 봤을 때, 획일적으로 비슷한 스윙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스윙을 찾아드리는 게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어, 눈높이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왔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공을 치는데 예전처럼, 막쫙 이런 꼬임으로 치는 게 불편해지고 어, 샷을 하는 데서 있 정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한 눈높이 교육을 맞추고 백스윙 크게 안 되면 크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코킹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편하게 치세요. 그냥 앞으로만 치세요. 이러한 레슨했을 때 저게 뭐가 레슨이요왜 매뉴얼대로 안 해? 왜 정석대로 안 해? 왜 어, 정통 스윙대로 안 해? 근데 저는 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한 그 교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심지어 pga 를 베이스로 한 그런 교수 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증명하듯이 요즘 브라이슨 디쉔 보라는 사람이 나왔고 존 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토니 피나우가 나왔고 심지어 리키 파울러 같은 그런 막 스윙이 아주 좀 자유분방한 그런 선수들 뭐더 스틴 존슨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아 본인에게 맞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스윙이 더 중요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전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 좀 안타깝죠. 음, 우리 젊은 교수가분들이그 스윙의 레슨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은 되거든. 그런데 회원들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선배 교수가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임진환 프로님이거든요. 임진환 프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임, 임진환 프로님 스타일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임진환 프로님이 저랑 같은 그게 아니라 훨씬 선배님이잖아요. 임진환 프로님은 그런 다양성 그리고 어 일반 골퍼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 그분의 스타일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실 그렇다고 그분 레슨을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따라하기 때문에 어 저의 독창성이 좀 결여될까 봐 그러진 않은데 어 많은 분들이 제 레슨을 보시고 임진환 프로님과 많이 비슷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때 어, 역시 제가 어, 제대로 봤구나, 제가 존경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레슨을 접하실 때는 야, 뭐아 정통이야 아류야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제 레슨을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일반적인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환자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중증 환자가 옵니다. 근데 그 중증이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터치업을 좀 간단하게 하면 금방 고쳐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책에 의존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통에 의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드릴 때 쉽게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가지, 제가 뭐 지금 이유왕 하고 있지만, 방부방도 있고, 초보왕도 있고, 그러한 각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고 중첩되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새벽에 지금 이왕 보고 계시지만 또 오후에는 또 해당되는 뭐 방보방일 수도 있고 초보왕일 수도 있고 또뭐 매너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슬로우왕일 수도 있고 다양한 왕 시리즈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맞게끔 찾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레슨이 왜 독창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제 레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이호왕이었습니다.